안녕하세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알다가도 잘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이제서야 공감이 되네요. 저는 사실 재테크 개념으로 주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주식으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았기에 저 또한 주식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제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주식에 대해서 알려면 매매를 해보면 안다고요. 아무리 오랜 시간 공부도 하고 예상을 해 보아도 실제로 매매하는 것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 주식 초보지만 주식 매매를 해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았더군요. 주식 매매를 하는 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었고 주식에 모든 것을 바치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이 무색하게도 주식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식은 제가 약간의 수익을 보면 더 많은 손실로 보답을 하더군요 정말 제 인생을 평생 함께 하고 싶었으며 수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손실로 치가 떨려서 더는 매매를 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만 주식시장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만 같아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예측도 해보았습니다. 잘 맞았던 적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서운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잘 맞지 않은 예측을 누군가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낭패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주식에 대해서 예측하여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볍게 웃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수조원이 굴러가는 판대기의 방향을 알고 있을까? 그냥 웃어버립니다. 과연 그 사람이 본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몰빵했을까 생각하죠. 아마도 아닐 겁니다. 자신이 말하는 방향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 가깝죠. 다만 그런 분의 예측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 또한 그냥 가볍게 들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단지 한틱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한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붕괴시키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뿐입니다. 어찌 보면 미친 거죠. 한틱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세계 경제고 나발이고 한틱으로 이냐 아래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비법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웃습니다. 그 어떤 비법도 한틱 앞에 무력합니다. 그만큼 한틱은 무섭습니다. 고갈을 깰 것인가? 아니면 저갈을 깰 것인가? 그 안에 대부분의 답이 들어있죠.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위로 갈 생각이면 고갈을 깨고 저갈을 지키죠. 아래로 갈 생각이면 저가를 깨고 고가는 지킵니다. 매우 단순한 이유 하나로 주가가 움직이죠. 그런데 비법엔 상방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고가 안 깨고 저가 깨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쏟아져 내리겠죠. 사람들에게 강요하죠. 단타를 쳐도 월봉주봉 다 보고 하라고 합니다. 처음엔 전혀 이해 못합니다. 왜 틱대기를 하는데 월봉주봉을 다 봐야 하는지를요. 시장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타도 중타도 장타도 모두 못합니다. 단타를 칠 거냐 장타를 칠 거냐는 선택의 문제이지 시장을 흐름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월봉과 주봉에는 어디까지 가고 어디는 못 가고 이런 식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즉 분봉에서 아무리 가려고 해도 월봉이나 주봉이 가기 싫은 자리라면 분봉의 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개어접 하수일지라도 주봉보고 월봉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분들은 선량한 영혼을 가진 그런 분들로 보이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사모으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흐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법이 아니죠. 그냥 흘러가는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르기 위해서는 오를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내리기 위해서 내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릴 구조에서 오를 구조로 바뀔 때는 양봉이 아닌 음봉에서 매수를 해야 하지만 오를 구조로 바뀐 상태에서는 양봉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 때가 있죠. 그러나 철저하게 그 구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비기라고할수 없는 것이죠. 왜? 은봉을 내는지 왜 양봉을 내는지 왜 밑꼬리를 만드는지 왜 윗꼬리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틱에 세 개, 저가를 깨서는 안 되는 구조라면 밑꼬리가 길거나 반대로 양봉을 내죠. 그것은 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봉에서 현재 봉의 저가를 훼손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봉의 형태가 밑꼬리가 긴 은봉이든 반대로 장대양봉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태를 외우는 사람은 봉의 형태를 구분하죠. 그러나 한 틱으로 세상을 보면 둘은 같은 겁니다. 단지 밑꼬리가 긴 은봉과 장대양봉의 차이는 고가를 갱신하는데 얼마나 쉬운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정보를 사냥하고 싶다면 제대로 사냥을 하셔야 할 겁니다. 기초조차 없는 사람들이 파편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수열을 모르면 극한의 문제는 풀수 없죠.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해야 하죠. 수열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극한을 풀겠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기초가 먼저이고 응용은 나중입니다. 응령은 언제든지 할수 있죠 그러나 기초를 쌓지 않으면 늘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기초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 같은 장사치에도 똑같고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에게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답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정말 답이 없겠죠 남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수양을 해야 합니다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글 읽어보시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간단하게 300 종목만 돌려 봐 달라고 하면 되겠죠 정말 그로지기 아무런 개념 없이 아무 종목에나 적용해도 되는지 말입니다. 랜덤으로 300종목 돌려서 맞는 비법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투자해야 할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알수 없습니다. 각각의 기업에 맞는 비법을 연구하실 건가요? 어떤 사람은 매출을 보고 기업의 가치 분석을 한답니다. 그건 상승장이나 잘 맞지. 하락장에는 완전 쓰레기가 됩니다. 주가는 왜 오를까요? 그건 쉽습니다. 돈지를 하기 때문에 오릅니다. 즉 기업의 가치에 비례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가 돈지를 하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죠. 만약 메이저가 돈지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무엇이 옳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흐름에 내 자신을 맡겨야 하죠. 결국 흐름을 이해하는 안목을 키우셔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실 테고요. 전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고 그냥 취미삼아 투자하시는 분도 소액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스스로 충분한 준비와 훈련을 거친 뒤에 이 바닥에 발을 담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 분석도 하기 귀찮고 다우지수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아침에 장이 시작하면, 그냥 장에 따라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이익을 주면 받아먹고, 손실을 주면 감내하고, 한 틱의 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차트 볼줄 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봉은 하루면 배우고, 이평선도 며칠이면 볼수 있다고 하죠. 우스의소리로 TV보는 방법 배워봤다고 묻죠. 몇초면 배웁니다. 그러나 TV를 보는 것과 달리 TV가 어떻게 사람들의 이미지를 쏴주는지 배우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PDP와 LCD를 구분하는 것과 LCD와 OLED를 구분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죠. 사람들 눈에는 그저 TV일 뿐이고 전기세 차이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기술이 다르고 그래서 구현 방법도 차이가 있고 그런 이유로 TV의 두께도 다르죠. 백라이트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인 내용을 두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두고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강통계좌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봉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양봉이 나면 향후의 진행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음봉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윗꼬리가 긴 양봉인지 아니면 음봉인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인데, 봉의 형태가 어떻게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면, 그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다만, 본인들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다면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비법, 기법, 빅이 있다는 거 찾지 말고 스스로 필요한 해법을 찾아서 연구하고 시도하고 검증해보고 하나씩 룰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다 보면 일정한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나시게 될 것이고요. 그 정도 단계에 이르면 그냥 쓰는 글만 봐도 아 쥐뿔도 모르는구나. 아니면 좀 수준이 있구나.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장세에 대해 글을 쓰는 분들 집을 판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뢰도가 높겠죠. 글은 글일 뿐이고 말은 말일 뿐입니다. 글은 지우면 되고 말은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글도 말도 아닌 바로 당신의 판단 능력입니다. 한 틱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세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틱을 움직이면 됩니다. 한틱의 세상